앵콜곡 띄워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4년째 10어째나 벌진 못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그래도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<웃음> 10분만 있다 가면 안되나 아무리 바쁘다 해도 이제 떠나면 두번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너무나 보급하지면 어쩌나 그럴 때 나는 어쩌나 이제 떠나면 영영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사랑아 내 사랑 야속한 내 사랑아, 태산처럼 남겨놓은 추억, 나 혼자 어이 안고 가라고. 아무리 바쁘다 해도 이제 떠나면 두번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죄송하만! <웃음> <웃음>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사랑, 하라고. 어쩌나 그럴 때 나는 어쩌나 이제 떠나면 두번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제 떠나면 영영 다시는 볼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<웃음> <웃음>